사랑하는 샘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에 갈치낚시를 한번 와봤습니다. 야 오늘 좀 비가 좀 오는데 아, 낚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갈치 잡고 한번 회도 한번 먹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8인승 배, 8인승배고요거로 낚시를 가볼 건데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승선명부를 꼭 써야 되고요 구명조끼를 안전상 꼭 입어야 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되고 네. 나가서 갈치 한번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해 특징이 보면은 파도가 높지는 않은데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네. 자, 오늘 또 파도가 또 잔잔한 게 너무 좋네요 네. 꽁치. 아, 이걸미끼로 씁니다. 충격적이었어. 충격적이었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 이야! 왔어요! 한 마리 또 히트. 자, 이 영롱한 자태 한번 보세요. 야, 색깔이랑. 이야, 갑니다. 어우,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몸통에 김치 감아서 그냥 바로 생으로 먹고 싶네, 진짜. <웃음> 오! 여 왔어, 왔어, 왔어. <웃음> 예! 와, 이거 조금 좀 잘긴 한데, 그래도. 아! 왔습니다. 이 근데 이건 조금 좀작네요 이거 좀 먹기 좀 미안한 정도 사이즈긴 한데, 아, 야, 어이 저 저, 오 이번에 좀시야에 굵은 게좀 올라왔습니다. 오, 야, 오, 잘 잡히네. 오 이번에 요 앞으로 왔어요. 앞쪽으로. 오 지금 골고루 지금 잘 물고 있습니다. 오, 어 이거는 아까 거보다 시야리도 꽤 크네. 아, 참. 자, 자, 한 마리가 또났습니다 야, 이 잡은 거 축하한다고 저큰 배에서 지금, 어, 빵 해주고 있어요. <웃음> 자, 오, 보람있어, 보람있어, 예. 네. 금방 50마리 잡겠죠? 예, 네, 50마리 금방 잡겠네, 진짜. 어, 저기도 지금 또 뭐가 하나 오는데? 어, 자, 이제 좀, 잡는 거는 제법 좀 잡았으니까, 요 회, 요거, 한번 맛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예. 네. 잡는 것 좀, 대충 좀 잡았으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회를 좀 제가 맛을 볼것 같은데, 요거, 손질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이거 철수세미로 해가지고, 이거 딱, 그, 비닐을 벗기시네요? 네, 네, 그래야 잘벗기요 아, 이거 철수세미가 좀잘 벗겨진다고? 자, 네. 아, 이제 요거를, 바닷물에 잘, 이제, 헹군 다음에, 이, 가쪽, 이쪽이 좀 뼈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좀 썰어주고 계시고. 자, 내장 쪽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물길 오이 뼈채 딱 썰어 가지고 야 지금 이 정도 크기는 뼈가 이렇게 좀 가운데 뼈가 부드러워서 예. 뼈채 를 가지고 좀 먹을만하죠? 예생으로는 음. 이게 부드럽죠? 아 그랬을 때는 이제 뼈가 억시인데요. 아 신기하네. 초우시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익히거나 조리한 거는 뼈가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어 이건 안 그래요 이만 살짝 때도 탁 부서집니다 된장에 음아 저는 이거 뼈가 없이 살만해가지고 먹는 회를 먹어봤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우리 뼈 있는 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같은 뼈째 먹는 생선회제 전어나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전어보다는 기름짐이 적고 아좀 담백합니다 살짐이탁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살점기름탁 입에 닿았을 때 어. 아 이거 갈치는 빨리 죽는 습성 때문에 바로 막 잡는 거 아니면 회로 좀 섭취하기가 좀 힘든데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뼈채로 썰어낸 이회 갈치예요 나 회. 아, 오늘 비 맞고 아침 일찍 나왔던 보람 진짜 제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맛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게 음, 제 스타일은 아니고. 음. 자, 열어야 제 스타일이죠. 으로 아, 음, 옳지. 뭐니 뭐니 해도 생선이나 해산물은 칼로 자른 거보다는 이로 자른 게. 내 이로 자른는 게. 요 가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입안을 찌른다거나 뭐 목에 뭐 걸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음. 야이 이상하다 이거 안 비리다 하나도 갈치하면 우리가 비린내 그런거 생각하잖아요 비닐을 벗겨서 내 그런지 전혀 비린맛 전혀 없이 진짜 담백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한번 초무침으로 한번 해서 먹어봐야죠 이런거 다 먹었고 이 채소 어. 양파랑 고추 대파 이렇게 채소 다 해가지고 새콤달큼하게 해서 이야. 아우. 이게 담백하고 고소한 이 갈치 회에다가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이랑 아삭한 채소. 그리고 살짝 알싸하면서 달달한 이 고추. 이야. 아. 회로 먹은 것도 회로 먹는 어떤 그 씹히는 뼈까지 어 같이 씹는 이 고소함과 이렇게 좀죽였다 그러면 맛이 굉장히 이건 좀 조화롭습니다. 채소랑 같이 다 섞여가지고 그날 달만좀 초장이 입에서 계속 이걸 딱 맛을 맴돌게 하네요. 아 침이 안에서 계속 딱 생성이 되면서 아 음. 이회 자체가, 갈치 자체가 원체 맛이 좋아서 많은 걸 이렇게 넣지 않아도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빚이 나는 맛이에요 고무침뭐 음. 뭐 별로 들어간 거 없어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 아, 진짜,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별게 있네요. 아, 배경도 좋고, 풍경도 좋고, 낚시하는 즐거움. 그리고 거기다가, 잡은, 갈치를 회로해가지고 딱 먹는.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몸도 즐겁고. 아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되세요.